양치를 오늘 해볼 거고요. 제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은 이렇게 화내는 분이거든요. 제가 오늘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양치를 아이가 계속 잘하고 있죠. 아이는 치약을 좋아하거든요. 치약 좋아지하이은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밑에 어금니 어금니까지 좀하아죠 이빨이 이빨이 괜찮죠? <웃음> 밑에 어금니 밑에 어금니도 이렇게 닦아줘요 여기 조그만 이빨도 샤샤샤샤 닦아주고요 음. 아래니도 닦아주고 자, 앞니를 이제 싫어해요 앞니를 한 번, 귀여운 앞니를 한번 <웃음> 아, 미안합니다, 아, 미안합니다 앞니를, 귀여운 앞니를 귀여운 아린니도 <웃음> 미안합니다 미안해요, 미안해요 미안해 어, 괜찮아 어?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여기가 제일 들어면되거든요 여기도 괜찮아 잘 자라네 어 잘해요 어 잘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 잘해요 어 잘해요, 어, 잘해요. 어, 잘해요. 어, 미안해요 미안해요 브랜디 페퍼, 하이. 아, 다녀, 다녀. 아, 잠깐만. 와, 페 여기, 페퍼 여기 올라, 여기 더 올라. 에 에이, 리이 와. 지 응? 살살 먹고 싶어? 어떻게? 치약 먹고 싶어요? 따려. 따지요 깨끗해야죠. 이빨 하잇! 하 아. 자, 초코 이빨 또. 초코나 이빨 또. 갑니다. 갑니다. 갑니다. 갑니다. 갑니다. 자, 니다갑니다 <웃음> 와 야, <웃음> 조금만 이빨, 조금만 이빨, 짐이 이빨, 짐 이빨. 이빨. 이빨, 와, 오자, 한 번에 한다, 자, 한 번에, 자, 자, 자. 됐어. <웃음> 이... 야, 됐어, 야,